어. 어 됐다 야 말없이 우니까 진...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니 여기 뭐 있지 않냐? 느 헬로 이거 사워가 보임? 자 이제 도망가면 돼둔둔아 뒤에 문눈눈눈눈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애들 쫓아 올라가 올라가 빨리 <목소리> 아, 빨리 좀 올라가 봐 <목소리> 얘네 환풍구도 따라옹? 어.. 마기요 제발 제발 가주세요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어,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디 내려가, 어디 축대려가축내가축 내려가 축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쥬디 노! 오내려어 내려갔어 뭐야 된거야? 됐다 <웃음> <웃음> 자 뭐야 얘왜 쓰레기통에 있어 <웃음> 링돌아가는 아가는서서서저 개쫄리 내나길 몰라 몰라 나 길을 몰라 물은... 네.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여기 막 안에 식인종도 안나오고 어? 막암시목시도 안나오고 님들 저거 뒤에 뭐임구라이너 안되겠다 넌개신죄다 빨리 가 아이, 아이, 알겠어 내려가도 돼. 길 i l l 공세 l l kill, kill, kill, kill, kill, 이 i l l kill, kill, kill, kill, kill, kill, 어. 앞장도 앞장도 맞아. 아, 정수고앞장선 아, 앞장선쌤 앞 아, 선아 이킬 에어 위에 있었어 위에, 뭐 위에, 위에 어, 있었어 아 잠깐만 거미있다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어 됐어 됐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어? 어? 출구를 찾아라 잠깐만 응? 뭐야 저거? 오. 거미 아니야? 플래시로 꺼야될 것같아 거미는 아닌데 거미가 튕겼네 아이 부조물이네 자자자 위위 보고 민지 고 이거다 나와 이거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웃음> 나와 어, <웃음> <웃음> 나나나나나나 <이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요요 요. 가위 바위 보. 여자는 가위 보지 줘. 가위 가위. 야 마지막은 사. <웃음> 너 뭐냐? 너 가. 아왜왜왜 왜? 너 가. 아 동시에 아동시 아니고. 뭐야? 뭐 아, 뭐야? 뭐야? 뭐야? 그쪽만, 그쪽만, 일로 가야지. 아, 이거 뭐든그 것인지, 리뷰어. I think I think I think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목소리도> <웃음> 아니 h i 뭐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아 h i n k I think I think I t 이거 가 k I think I t h i n 가 I t h 가 n 가 I think I t 아 이거 담한번잖아가 내가 내가 아리다 담늘. 죽인 것아요 과야. 과야. 이이이 이거 아, 아, 나인정 인정. 아 아, 나 아, 나까까제까지뭐 너무 너무 아, 갔다. 진짜 가기 싫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도어도나는게아 방치, 방치.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이 h o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아니 아니 잠깐만 아이 아 <놀라> 다. 어? 어? 어? 띠야우야우야우야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오, 깼다. 어, 와, 어. 호. 아. 어. 자, 다시는 이제 주디하자고 하면은 <웃음> 그대로 자살할 거니까. 그렇게...